안녕하십니까 <웃음> 부장님을 모시고 한국에 인사드려보겠습니다 박수로 김주희 부장님 감니다 <웃음>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직접 인사를 드릴 수 있을까 조금 고민도되좀 했었는데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짱짱한 재미와 정보로 부장에서 대교를 해주셨으면 하는 기별회와바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실 때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 이제 뭐 기사 그 콘텐츠 소재와 각각 한 30개 이상의 주제판들이 있어요. 가독성에 있는 글쓰게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또 이렇게 특색 있게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. 저도 몰랐는데 초반에는 좀 파이팅 있게 하시는데 가을 되면 고갈 되거든요. 그래서 <웃음> 제가 일단은 제가 남일입니다. 저는 이런 즐거운 마음을 <웃음> 담아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3년차까지 하게 됐는데 공간이나 어떤 집, 도시에 대한 그런 정보들 많이 전달을 하시더라고요.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<웃음> 아이들과 함께 살수 있는 그런 공간, 주거 공간에 대해서 벽돌계획처럼 뭐 신혼기간 7년 안에 해야 될 일, 음뭐 전세 계약 끝나기 1개월이나 6개월 전에 해야 될일 네, 이런 것들을 꼭 챙길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세을보고알 안내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버튼는 지원하게 된 계기가 전문 요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